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아,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 우리가 목젖 이게 보면 목젖이 있습니다 목젖을 잡아주는 방법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혀를 잡아주는 방법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자, 어,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혀도 목젖도 턱도 이세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중에 숨이 막히는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를 꼽는다면 자 어,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목젖이 내려가면서 떨리는 게 코골입니다 거기에 혀가 내려와서 눌러버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턱이 뒤로 떨어지면 숨이 확 막히는 거죠 이게 3단계입니다 음 그래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래턱을 이렇게 쑥 당겨서 혀가 떨어져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숨을 수월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바이오가드나 또는 매너가드가 해주는 역할이죠 음 그런데 턱을 뺐는데 혀는 그대로 늘어져 버리면 자 턱을 뺀 상태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턱도 잡고 혀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턱도 잡고 혀도 여기다가 딱 넣어놓습니다 그럼 혀가 뒤로 안 떨어지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혀가드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혀를 본을 떴습니다 혀를 본을 뜬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쨌든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혀 뒤쪽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보면 혀 뒤쪽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 이 혀가드가 하는 역할이죠 아, 또 하나는 여기가 목젖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목젖이 보이죠? 이 목젖이 뒤로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이오가드나 매너가드를 해도 코골이가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가다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뒤로 이렇게 쳐지는데 그럼 얘를 좀 당기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목구멍이잖아요 목구멍 안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음 드디어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자 목구멍 안에다가 얘를 목젖을 딱 걸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젖이 뒤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이런 방법까지도 구안하고 또 적용하고 있는 게 제가 아, 이 코골이 또는 호흡곤란, 호흡불안 아, 이런 호흡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아, 중에 일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 이런 그 수면의 문제 때문에, 특히 수면 중에 호흡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저와 함께 상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숨을 잘쉴수 있게 하는 건데 자, 야 저런 걸 어떻게 끼지 할수 있겠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목구멍, 목젖 잡죠, 혀 잡죠. 이거를 한꺼번에 낀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오, 심각할 것 같은데 정말 잠을 자는 게 힘들고 숨 쉬는 게 힘드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고요. 저도 해보니까 뭐 처음에는 썩 편하진 않았지만 몇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할 만하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목구멍 안으로 쌍 넣어서 목젖을 딱 땡깁니다 물론 이걸 끼고 뭐 말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런 것처럼 하지 못하고요 정말 숨길을 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거는 뭐 편하고 보기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최대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개발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진작부터 이걸 생각을 했었죠 목젖을 땡겨 가지고 아 하면 되겠다 근데 저는 할만 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 볼까 정말 고민이 많았죠 사실 겁이 나잖아요 근데 해봅니까 뭐 그렇게 겁날 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저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정말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어 저를 찾아오면 그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그거 옛날에 내가 다 해본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죠 어 그랬더니 전에 했던 것보다 좀더 진화된 방법으로 또 불편함을 훨씬 줄인 방법으로 가능해졌더는 얘기죠. 이게 최종점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앞으로 소재도, 뭐, 기술도 또 발전할 거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양악기는 씻기 힘들고, 수술은 해도 안 되겠고, 구강장치 또 뭐, 이런 바이오 가드 매너 가드 써서 좀 부족하고, 그러면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목젖도 땡기고 또 혀도 당기고 이런 방법들을 고안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양압기 쓰시는 분들은 양압기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분명히 답이 있어요 양압기의 목적이 거니까 뭐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벌려주는 거잖아요 좀더 강한 어, 적극적인 기도 확보를 하고 싶다는 하 경우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